너희들 맨날 먼저 와있어 역시 그림 보고 그림판에 그려보고 있는 선데 아무리 그려도 못 그리겠어요 이거 찾아봐서 그림 해줘 보고 그리는 것도 날 거예요 계속 좋아. 허, 응, 괜찮아. 아, 그러고 보니 이번에 위약감이 느껴지지 않네? 응, 역시 기분 터치였어. 다행이다. 아, 참고로 저는 타블렛 있는 거 추석 때 가서 조카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다들 기다렸지? 쓸게 있어, 내겠지 말자. 아, 맞다. 이번에 마법 써도 위약감은 느껴지 않았어. 어머, 참... <웃음> 아하. 어머, 정말, 약식기부타셨나 보네. 다행이네. 나 대신, 가오몬에 있는 거 타볼래 다른 거 있더라고? 그거 살려고요. 응. 섬시가뭐 되는 줄 알았어. 그다다 맞는 것치다 으... 자, 그래도 다로 가볼까? 그래, 앞으로 두 개만 남았어. 오케이, 렛츠고! 응. 라저. 그니까, 이게, 와콤, 이거 근데 대신 멀티테스, 멀티터치가 안 되는데, 14만원 주고 사는다, 내가, 이제, 이거를. 21살 때 사고 거든요 14만원 주고 사 샀어. 그 영상 가서, 직접. 거기 따로, 와콤, 마, 하는 데 있거든, 따로. 어, 어 놓쳤어! 미련의 직감을 따르면 좋, 좋게 되는 일 없으니까. 응. 네? 아니거든?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기계 위에 그린걸 못하던 게, 못하, 못하겠던데. 나도 처음에 그랬어. 지금 내가 사는 거는 가성비도 하고 싸서. 것보다 다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이쪽에 있을 것 같다고 했잖아 이런 애가 이쪽에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갑자기 불어내었어 응, 흥이다잘 보라고 홍이 형 이쪽에 볼메 있을 테니까 그거 그래 그래 어떡하나눈가고도잘 간다 신기해 그리다 보면은 그어 이것도 처음엔뭐 상자 깠나? 깠네? 뭐이 정도면 충분히 가니까 이게 쓰는 있겠다. 빰빰빰빰빰 오 있다 오케이 오케이. 거기망치오 공격력 오 공격력 상승 스거이지 근데 그림 그리다 보면 늘긴 늘어 내일 나갔다 볼까나 아어밤밤밤밤밤어밤밤밤시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이번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야. 아 맞다 맞다 항상 산호바다에 보였던 서인저 못 봤어? 혹시 비네로일행을 말하시는 건가요? 응 맞아 항상 저기 있었으면서 방금 전에 없어져서 말이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건 그런데 하지만 그 산책 나간 거 아니야? 힘들어서 뭐안 나와 바뀐다 산책. 이 측에는 없었어요 그렇군다 어,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냥 자 그냥 계속 숫찰해야지바이바이 뭐 하러 온 거야 순찰하러 왔지 뭐하러 오겠어 <웃음> 세이브 아 진짜 힘들긴 힘들대요 아휴 험에 힘들단께 이제 두개 남았다 했지? 워쌰 당황이 망했다 어 마지막이구나 응 다들 얼마 안남았어 힘내자 응 그래 그래서 어, 다음은 어디로 가? 그러니까 다음은 누가 조 어? 아? 어. 킬. 아파치가 뭐 하는 거야, 이 문에 대들이. 개개야 개니야. 어? 얘네들은 무슨 일이야? 다들이상 놈이, 선동들게. 자자자자. 원데이. 힘들어. 헷갈려. 하기가 힘들어 쟤 진정해 다들 어떻게 됐다고? 일단 큰일니 이쪽이 이쪽으로 와서 도 하죠 자자자자자 어어 에, 에 잠깐 어? 뭐였지? 똑같았다한다 무슨 일인걸까? 에 일단 가볼까? 무슨 일을지도 모르냐 오케이 응응 응. 라저 어 그놈이 라죠모든 라조만.. 라조로 끝난다 그 점에 3점 한번 돌립시다 어섭쇼 쓸만한 바즈 집방이 버리고 수면가네 팔고 닷컷 팔고 세봉패 팔고 수리검 팔고 알고 됐다 이제 그리고 산다 유어스프를 열개 사고 바지락을 열개 사고 바다포도 이거는 시 부르니까 안전빵 이거 또 안전빵 그렇 돈은 나중에 쓱 됐다 왜냐면은 딴 거를 안하니까 천천히 레벨 올려가는게 아니다보니까 돈을 대부분 부활하는 쪽이랑 그런 쪽에 써야 될것 그, 같더라고. 에헴, 내 네, 힘들다. 와 체력이 <웃음> 체력보다 목의 체력이 딸기 시작했어. 다른 것보다 물좀 먹고 아! 여기왔나 <웃음> 기억이 안 난다. 재무었나? 회복상에 <웃음> 회복. 해복... 어 돈이 없네. 잡장. 돈이 없었어. <웃음> 돈이 없어서 <웃음> 왔다 갔다 썼지. 됐다, 이 정도면. 잘못왔네 아유. 아이고, 잘 버려버렸어. 결국, 자본. 맞아. 이거 자본, 요거는 자본으로 해야 돼. 벌지가 않네. 어디로 간 걸까? <웃음> 저쪽으로 간게 아닐까? 자본으로 흐흑 <웃음> 요거론 내려가서 아이템이 있겠지라 생각하고 가면 있어 오 나이스 나초 에잉 나초 오오 나초 나초, 나초, 나초, 나초, 나라. 밑으로, 갓. 살면서 착각각. 지금과 비늘어짱 목소리? <웃음> 저쪽에서 들렸어 하면서 나는 아디야 가야 돼 여기 아이템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직쇼 밑에 아이템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봐봐 밑에 상자 있잖아 봐봐 밑에 상자 있다 말이야 내려가야 되는데 못 먹겠다 아 저놈의 토끼 아 우사 오사! 우사우사아! 아아! 가까이 오지만 바보야! 이거봐, 미느라가 말한로 하면 제대로 생각건 없잖아. 응홍 벅냐냐... 네, 맞습니다! 그 바절입니다요! 싫어하는 데 살려줘! 다들 괜찮아? 크흠! <웃음> 아! 오, 오사사아! 아! 도와도돌아 도와주었구나! 도와, 도와, 도와, 살려줘! 여기 이성은 토끼들이 우리 잡아가려고 하고있어 토끼란건 바다샘물이었나? 우사사 익시다또 얘네들이야? 나 진짜 적당히 하라고? 어서온 토끼 잔뜩 저기 너희들은 왜 이런 짓을 하는거야? 이런 짓은 그만두자 이런건 아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아 우사 오사. 우사사사 우사사 서사, 맞없찡 이런 놈들이 선생이 이야기 들을 수 없잖아. 아, 하지만 그래, 힘으로 꺾어내는 게 제일... 어사, 어사, 어사, 어사, 어사, 어사, 어사, 어사, 어온어온다어어어저어기어어어 어? 어? 징그러워 맞어. 어? 이겨버렸는데요. 한방울이겼는데요 청경음치 와1 4다후카미는 15. 어? 사 우사... 깨. 어. 아사어간사다 다들 괜찮아다친아아아아아아아아크아아아아아아아 괜찮아 다 다행이다. 사람들들은 어떻게 들은 거지? 으, 부사우사우사우우우우사우우우다우우우우우우우우마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야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웃음> <우리 이제 어쩌지? 웃음> 여기서 바로 옆 가면 결계돌이 있어 어머! 그랬어? 그럼 여... 저뜨다도 그걸 찾고 있는 걸까? 에이 그렇지도 몰라 난 죽겠는데 <웃음> 내가 먼저 죽을 것같아 하느님 어서오세요 거 같아 어서오세요 아바라 지도. 이거 부금 소리만 쭉 낮췄으면 정말 좋겠다. 딴건 괜찮은데, 낮춰서 했으면 좋겠다. 나는.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오케이. 아이템. 아이템 내달라 됐어 아이템이다. 얍. 체력의 사탕. 오, 어? 잠깐만. 체력의 사탕이라고? 어아 그렇다 아이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다 나단 장비가 아니었어 난또 장비인 줄 알고 찬용하면은 안 싸울 때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면에 가면 아이템이 나올 거야 보면 그렇지 빠르게 사탕 깨또 이것도 아이템이었다. 또둔 장비가 아닌 아이템이었다. 따다따단. 난또 장비인 줄 직진. 내려가면은 아이템이 없네. 너무하네. 넘어왔쯧노 no. 난 아이템이 필요한디 여기로 가서 아이템을 찾자 아 니네 바로 와버렸네? 그냥 바로 가자 아이템 깼다. 바로 깨자 깼. 에이거로 다섯 개지 따란! 됐어! 남은 거 하나 전복 끝나면 결계는 왕사 버크! 바다지비의버드가 위험에 빠지는 없을 거야 하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겠지? 어째서 도사지금여기에 공격하는 걸까? 아니야 일단 내가 할 수는 해놔야지 그래, 할수 있는 건 해놔야지 그대난 이거 몇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와, 녹화 노카 3시간이네 녹화는 3시간 하고 또 방송은 3시간 47분 기다렸지? 색깔에서 다음 마지막이네 마지막 얼마 안 남았네 응, 다음이 마지막이야 우쌰 오. 그래, 이게 끝나면 바다엔 난평화 돌아와. 그 아이 도참 힘든 것에 태어나가지고. 응, 아, 그렇지, 그렇지도 몰라. 하하. <웃음> 그러고 있니? 응? 여기 계셨군요. 어라? 로, 너무 커 아버지 곁에 있었지? 나도 괜찮은 거니? 제가 끙끙 안고 있어도 아무것도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위해서 저도 힘낼게요 후후 그래 그러고 말해도 할, 수, 할 일은 없지만 에 나는 외부인이고 응. 저..저는 외부인이라고요 보다 에제 결심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네 하 <웃음> 그래 이 바다의 운명 정하는 건그 아이니까 에? 그렇다. 여주인공의 결정에 따라 배드 엔딩 가냐 해피 엔딩에 가는데 근데 그것보다.. 네? 왜 다들 도와주자는 거니? 뭘 말이죠? 마다노하라 말이야 그 아이랑 사형마만 그런 점거리로 몇 번이나 이동하기 힘들 거 아니야? 바다를 지키는 마법을 만드신 건바다의 데모사이니까요 그것에 관여할 수 있는 건 데모스에게 인정받은 자, 말 그대로 친딸인 와다나시와 그사형만마이 응? 하지만 전에 그 바보 관리하고 있던 건타츠마이라는 애잖아? 그녀는 와다노아의 사형마가 아니지 않나? 어, 어 어라? 그러고 보니, 어째서지? 바다의 데모스서인가? <웃음> <웃음> 또르르르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이네. 어? 그러네. 야호. 아, 다음은 장소는 여기야. 그 밑에 이 시대성 뒤쪽에 있는 장소야. 알아? 여기 오래된 바다. 그거 출입금지에 오랜데 바다. 맞아. 나도 가본 적은 거의 없지만. 자 그럼 다들 가볼까? 라저. 어, 그놈의 라저. 언제까지 라저를 할것이오 제겐 별일 없으려나? 여긴가? 맞나보네. 오. 아유, 힘들다. 어이고, 힘들어. 어 그냥. 이거만 하고 내일 마저 하는게 날라나 아니면 끝까지 하는게 날라나 고민된다 <웃음> 우와 뭐야 여기 성에 불쌍 게, 괜찮니? 소음이 내손 잡아도 돼. 응. 아! 시사이다, 또 응, 좋아. 오래된 바다. 안되겠다. 이것만 하고 내일 마저 할게요. 이것만 하고 방종해야겠다 나도. 피곤하긴 하고 하니까 오늘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방정을 하고 내일 마저 할게요. 여기 정비 있는 거아는데음여다 엄청나오라. 오케이. 았섯 여기까지 가면은 쭉 올라가면은 된다 이 맞이야. 여기서 왼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직진. 없네? 오 어, 있네? 오케이 여기 있다. 계단 찾았다. 넌넌넌넌넌 요렇게 가서, 오 저기 상자가 있어요 그럼 상자인데 가볼까요? 하면서 못 가는 게 인지 사정인가요? 어, 갈수 있다. 오케이. 고추가루 개똥. 응. 쭉 가면은 그리고 올라가면은 오 있네 전기톱 어에어어어어응 전기톱이 왜 여기서 나오죠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전기톱이 왜 여기 있지 이상한데 어 마지막 이게 마지막의 돌 하. 끝나 거네 이걸로 더이상 바다의 모드가 위험에 빠지는 일 없어 야 어. 좋아 <웃음> 끝났어 스크했어스크했어 잘했어 와다 놓아라 응 다들 고마워 아대칭 덕분에 와다가 병원을 덜어왔어 두 선터키를 보는 역사졌어. 음, 그러네. 아, 왜 그래? 모처럼 돌덕 닦아진데 그래 표정 짓고. 에, 아, 응, 돌은 커졌다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될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에, 이왜 그렇게 되는데? 왜냐면 도사 제국은 뭔가 이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공격하는 거잖아. 이쪽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놔도. 조사실 가사람들이 공격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괜찮다! 어차피 녀석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면 이쪽으로 공격할 수 없는 거잖아? 우리도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돼! 다들 바다 밖으로 나갈 일 거의 없으니까! 하... 아, 하지만... 화대친 거장할 필요 없어! 저기 10년 정도 지나면 언젠가 개을지 않을까? 아마도? 그러네... 그럴까? 그래, 자, 마을로 들어가자. 몸의 공주게 보고 하자. 가자. 응. 아, 힘들다. 하, 이게 둘까보냐. 절대로를. 잘해줬다, 하는노아라 이것이 노래. 다시 병원 찾아왔구나. 이제 도사제국이 되면 거점 필요 없을 것이다. 네. 하지만 돌로보어놓으면 역시 사멸기지인 거야? 그렇겠지. 어서 상어. 응, 이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경비를 강화시킬 거야. 회신자인 크상어도 한시라도 빨리 잡아놔야 해. 하지만 너무 발이 빨라가지고. 도사제국 움직임 신경쓰여. 이제 침할 수 없다고 해도 주의를 해야 호왕 여할 땐 큰일 해냈구나 너희들 동분은 쉬도록 해라 아 알겠습니다 와다 놓아라 뭔가 뭐 기운 없어 보이는데 괜찮아? 응 어, 음, 괜찮아 덕분에 모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을 가져 맞아 다들 하나하라 이렇게 만고 있어 호왕호왕 그래 와았징 그래 네 나 쉬어도 되는거지 이제? 그래 마지막이니까 말 걸어 진짜 편히 쉬러 편히 쉬어 수고했어 내일 2,3일 기치 집 들어가서 쉬자 집에 돌아가서 쉬는거야 그래 가서 가고 방종을 하는거지 나는 쉬는거야 이제 어, 너무 힘들었어. 거의. 내일도 마저 녹화를 하고, 방송에 녹화를 하고 하면은 이어서 편집할 때 쉽게 떠댔어. 그러니까. 기억하면 됐지. 그치, 이것만 하고. <웃음> 집에 있는 대로. 어떻게든 무사히 끝난 거여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이제 완전 쓸거 있어. 아니야 다들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너도 말이지 아나나아나 깜짝만 도 지쳤을 거야 그래 어때 찡이발도 편히 쉬어야지 아니야 난 괜찮아 또 그런 말하나고 에헤헤 아 힘들다. 와 입이 다 말랐어 다 타고 들까 대형가? 받아 놔라 <웃음> 아 힘들다 웨이 요거까지만 진짜 이거까지만 내가 왜 그래야 되니 그래, 세이브 하고 끝수 있으니까. 음. 피아노를 치듯 기본이 아니야. 잔치 일어날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이분은, 내일 이불을 마, 마주... 오늘이구나. 오늘 밤에도 이불을 하겠습니다. 이불을 할 거니까, 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그바, 그바. 아니, <웃음> 유튜브 그바, 주바.